이 동사의 네. 주제 행위랑 네. 이것도 바꾸면 똑같잖아요. 종속절 네. 주어랑 네. 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예문이 바꾸기 전에 예문이 네. 어 아이 I... 여기 B컷을 쓰고요. 네. Because I ate food, my mom gets angry. 아... 이렇게 써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분사고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행위가 다를, 다르... 주체가 주어가 다르잖아요. 주어 랑 종속절이랑 분사부문 자체가 주어랑 종속절에 니까 그러니까 종속절이랑 주절 주어 같을 때지어서 네. 쓰는 건데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비커드는 생략을 해주고요. 네. 아이가 그대로 와요. 네. 그리고 이팅. 네. 그대로 오고요. 네. 코드 쓰고.